KNN 캠페인. 잘 만든 우리 나라 녹차 마셔봤나?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백1 0 0습니다의 1000분의 하동 0 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 0 0 0의 1000분의 1 0 1 0 5 7 양산 88.5, 창원 김해 거제 9 0 9 진주 98.7 메가헤르츠. KNN 러브 FM입니다. 해에는 러브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.